자 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23년 일반 경찰 순경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구행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2번이 답이에요. 그 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 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제21조 사망의 규정이 준용된다 했는데 자, 유독히, 자구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자, 야간, 야간, 어, 공포, 야간, 야공이라 그러거든요? 야공? 저는 야공이라 그랬는데, 이 야공 저, 야공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유독히, 요거 하나만. 그래서, 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세개 중에서, 야공, 야간, 어,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야공 적용이,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자구행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지난 다른 타시행처 문제도 그렇고, 법원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 검찰직이라든지 시험에서도 종종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2번을 답으로 체크하시고요. 유독히 자구행에 위 대해서만큼은 예, 저 야, 야간 공포, 야공이 적용이 없다 머릿속에 좀딱 박아놓으셨으면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1번이 나와 있는데.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구권 보존을 할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어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깨끗이 해볼게요 지저분해 자 여기서 자구행위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 이거는 청구권 보존 행위예요 그 즉석에서 예를 들어 갖고어 청구권 보존이 아니라 어너 옛날에 너내돈떼먹었지 너내 하더니 딱 잡아갖고 너 지갑 갖고 와 가방 열어보자 해갖고 그 가방에서 뭐 돈을 꺼내간다든지 이러면 안되고 청구권을 보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예 알겠습니다 줄게요 하고 가방에서 꺼내주면 어쩔저기지 받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어뭐 일부러 가방 몸을 수색한다든지 아니면 가방을 뒤져가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재에 곤란한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 막 지금 내돈 떼먹은 놈이 저 공항으로 해갖고 저 미국으로 도망친다든지 어느 외국으로 도망치는 거야.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막아야 되겠죠? 그죠?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을 잠시 체포한다든지 잠깐 손으로 잡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 상당한 이유라 그랬죠? 상당한 이유. 긴급성이 있고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을 딱좀 내가 체포하지 않으면 잡, 잡지 않으면 어, 이 돈은 청구권을 행복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단순하게 무슨 몸을 가로막는다든지 못뭐 꼼짝 못하게 체포한다든지 를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사회의 어떤 상규라든지 사회의 이런 관념에 봤을 때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살짝 이렇게 끌어핀다든지 이렇게 어, 뭐 체포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몸싸움 간단한 몸싸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는 되지만은. 어, 너 옛날에 내돈 떼먹은 놈이지? 이 새끼 너 가만 놔두겠어 하면서 무슨 칼을 갖고 와갖고 만 찔렀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어찌됐던그 어떤 상당, 상당성도 이, 저기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구행위에서. 또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해볼게요. 3번에 한번 보면은, 여기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내돈 내가 받을 돈을 못받아 돈에 대해서만 따지는 것이 자구행위거든요 그래서 다른거는 법익은 안됩니다 돈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침해야지 돼. 지난날 내돈 떼먹은거 그죠? 내가 받을거를 못받았을때 자 거기에 대해서만 끝에 만자도 봐봐요 거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거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겠습니다 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장소적 관계로 자 여기 준비하죠 이거 국가 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어돈 뭐 받을 놈이 저기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그러죠? 뭐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집행관이라든지 법원에다 소장을 내 갖고 뭐 그걸 받아낸다든지 뭐 이럴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어 이런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지 또 예, 조, 조건 중에 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일 공적 수단에 의한다면 그 시도를 거두지 못할 간 긴급한 긴급성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자구행에 대해서 뭐 여러분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 자구행에 대해서 좀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수업도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구행이 접점을 한번 보고 그리고 뭐 어느 선생님이든 상관없어. 어떤 거라도 꺼내 갖고 하면 자구행이 한번, 한번 봐 봐요. 거기 보시면은 어좀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거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어 유법성 조각서에 공부하라 그러면 자구 행위를 빼뜨려 먹는 경우가 많아요. 정당방위 긴급피난하고 바로 피해자의 승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당 행위를 건너가서 보더라고. 자구 행위 왜 이렇게 안 보니? 내가 후배한테 물어보면은 제자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래. 뭐 아, 선생님 이 시험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 근데 나왔잖아. 근데 이거 어떡할 거야? 나와서 이거 뭐이 어? 야공 야공 조항 사망 적용이 없는 거 어? 준용되지 않는 거 이거 틀렸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틀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꼭뭐 빠지는 거 없이 골고루 골고루 다 보시는 게 좋죠.